cannot deal with information about itself. Kashidega k u t a s i n g Kugot t a s i n g w a k u t a s i n g a and Tongburu Tarajuru Butate Ego a y n a e r a g a s h i d a g a u t a s i n g a a l y n a n o n g b r u a r j r u Butate, it will block out the information Kutongburu a d n a a Thereby Effectively blocking out a part of the self from the ego. 그렇게 함으로써, 네. 효과적으로, 그, 스스로를, 부분, 스스로의 부분을 막는, 막으면서, 막게 된다. 네. 그 자로부터. 아 네. That part doesn't cease to exist. 그 부분을, 사라지지 않는다. But 네. it is no longer allowed outside, visible for others.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바깥에 허락되지 않는다.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허락되지 않는다. 네. Now sometimes you meet another person who doesn't allow that characteristic to be visible. 이제 너, 가끔 너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난다. 네. 그런 성격들이 보이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만난다. 그러니까 그 성격이 밖으로 보이는 거. 네. 속과 아이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. 네. t will l e a to strong feelings of, of irritation. Sometimes even of wishing the, the other person removed from your life. 그것은, 그것은 강한 짜과 화를 유발할 것이다.